이제 뭐냐고? 좋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. 아,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의게만내마음난 꾸민 것이 있지 않아 언제까지 So let the wind in my heart 안수